안녕하십니까 5월 27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채선물 김어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어제 이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의 호실적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급등했는데요. 장 초반 엔비디아의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었고 애플과 테슬라 주가 상승 역시 소비심리 회복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수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네요. 유가는 공급 부족과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우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내수 경제가 전체 경제 규모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매업체의 호실점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다만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선도 공존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등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 결과들도 시장에 그리 우호적이진 않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평가에도 둔감한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이 호재보다 악재에더 민감하다는 의미겠죠. 아직 시장의 반등을 논하기엔 투자자들의 의심이 많이 드리워져 있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드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고객들에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69% 매도 31% 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78% 매도 22% 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2% 매도 88% 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은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투심 회복을 말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를 염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2,5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9달러와 114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2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